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강다니엘 팬들에게 감사 존경 사랑 느껴 새롭고 멋진 도전 이어갈 것 가수 강다니엘이 제8회 톱텐 어워즈 탑텐 AWARDS 2화 TTA에서 대한민국 1위에 올랐다. 테나시아가 주관하는 제8회 10인 2022년 상반기 최고의 글로벌 아티스트를 꼽는 행사로 더 핫테스트 케이팝 하브 텔러닝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 10개국에서 TTA 예선 투표가 진행됐으며 9월 2일부터 14일까지 TTA 결선 투표가 열렸다. 강다니엘은 높은 득표율로 대한민국 1위를 차지했다. 강다니엘은 TTA에서 이렇게 멋진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7회 연속으로 상을 받는 거라 더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다니티의 영광을 돌렸다. 이어 올해는 첫 정규앨범과 콘서트로 기쁜 일이 많았다. 월트투어로 팬들 만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다니엘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존경, 사랑을 느낀다. 이 트로피 힘을 받아 더더욱 새롭고 멋진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강다니엘은 연말까지 꽉찬 활동을 예고했다. 지난 5월 데뷔 첫 정규앨범 더스토리를 냈던 그는 오는일 리 패키지 앨범 더스토리 리 패키지 리톨들을 발매한다. 더스토리로 조동 3 0일만장을 돌파했던 강다니엘이 한번더 존재감을 입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강다니엘은 국내에 이어 해외로 인기 행진을 이어간다. 지난 8월 서울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강다니엘은 재팬투어에 이어 월드투어로 보폭을 넓혔다. 강다니엘은 10월 15일 16일 일본 오사카 유쿠아마에서 제팬투어 라이브 캔데인닐 2일에 스티피 릴리스 투어 조 라이드 스로저팬을 열고 현지 팬들을 만났다. 아시아 투어를 성황리에 마친 강다니엘은 오는 19일 태국 방콕으로 건너가 열기를 이어간다. 이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타이웨이,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등 7개 도시를 순회하는 아시아 투어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나서 미주, 유럽까지 확장된 로트로월드 투어의 대장정을 펼쳐간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